That's why. 처, <웃음> 로, 로, 거, 아니, that's why. Right, that's why. That's why. That's why. t h a t 야 w h 보여 줘. 보여아 why. That's why. That's h h a t s t h t s h t 롤러 포스터 롤롤 맨버스터 콜고라 고고랑 고지정 뭐야? 뭐? <놀린> 나이한번해콜고라랑 <놀린> 고지정 모르겠어, 모르겠어. ᄀ, ᄀ, 교, <목소리> <몰라, 랑, 목소리> 교, 지, 교, ᄀ, ᄀ, 지, 척. 자, 너, 너, 나, 바 야, 너, 나, 바꿔. 야, 너, 그래, 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거 야, 너, 노래, 체인점. 미, 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 꾸, 라, 지. 미, 꾸, 미, 꾸, 라지미 꾸라 지 미꾸라지 미 꾸라 지, 지. 잠깐만요 어, 뭐 이건 그렇다 치고 행동은 행, 에, 행동은 재우씨재우씨 아, 씨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어,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거 이거 이거 하시면 안되죠 행사하라고 아이안 들리는구나. 행동하지 말 이거 이거. 몸으로 표하면안 아, 돼. 어. 아, 오케이 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공공 네, 장소. 조 예. 가족? 아, 이거, 이거 수강 입을 못려공공 장소. <웃음> 종종탈주종동 <웃음> <펼>, <웃음> 마루? 종족탈출 종족날쥬가 뭐야? 종족날수종족날수 종! 종! 날! 수! 종! 해. 종! 날! 수! 시연매! 노조 해. 탈출!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체지 쉬워요 이거 쉬워요? 이거 쉬워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네? 잘생겼다 <웃음> 잘생겼네! 잘생겼네! 내가 가수하러 왔는그까지 알아야 되니 <웃음> 잘생겼네! 어? 너? 어? 오케이 좋다! 내 네, 그래 줄게! 잘생겼네! 잘래 보래. 얘가 장, 못하네! 얘가 못해! 얘가 못해! 장첸연애 장첸. 네. 잘생겼다! 와. 와. 와. 대박이다 <웃음> 너! 와, 사람다잘했어잘했어 <웃음> 얘가 못 하네. 얘가 못 하네. <웃음> 잘해. 잘해. <웃음> 아, <이거 잘하네. 웃음> 잘했네잘 자, 이거 어렵죠? 야, <웃음> 아, 진짜 소보로 빵. <웃음> 소보로빵. 소보로빵. <웃음> 천천히 천천히. 소. 보 오보 <웃음> 로 오. 오보빵 빵? 아! 소보로빵. 오케이. 소보로빵. 자자자, 좀더 들어, 두 번만 더 들어. <웃음> 어. 좀 소보로빵. 소보로빵. 뭔지 모르겠지만 맞았나? 오. Sorry, 스케이크. 뭐? 스. 쓰레기 oh, 팩할 아, 어? <웃음> 거야. 지. 네. 기빼 지네 기빼 쓰레기 예. 스 가르보나라. 가르보나라. 카르보나라, 돈이 몬타나 오. 가르보나라라지몬다라가르보나라 라지보라라. <웃음> 얘네 처음으로 라. 보네. 어? 처음으로. 짐이 여기 보네. 라지모 라라. 짐이 여기 못해. 르보나라르보나 나! 나는 어, 솔직히 뭔지 모이겠 대박이다, 데그 지명이 진짜 어. 눈치가 양대삼백 눈치, 양대 양대삼백! 양대 양대삼백! <웃음> 그러이때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대삼백! 아, 진짜 미치겠다. 양대삼백! 아, 임무형만 똑같이 할게. 한 번만 더. 양대삼백! 진짜 진짜 이거 어. 듣고 맞추면 아아 기본, <웃음> 기본 백반 양대삼배본 백반 남대삼배 기본 백반 양대삼배 어, 기본 백반 이 기본 백반이죠 이본맛맛야너아야 끝끝끝형 끝이야. 아니, 너 끝, 못해 근데. 네네네. 네, 네, 끝끝끝끝 끝. 끝, 끝, 끝, 끝. 아 호서가 끝났다고. 끝끝 끝. 눈기야. 뭐. 와 박지민 진짜 어때? <웃음> 미안해요. 양대호 아, 아, 진짜. 아, 나나세 나 번이나 맞추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진영이 완전 다시 살렸어. 장첸연애잘 생겼다. 라지 모라 라가 르. 오! 나! 나! 와! It's so awesome. Yeah. o k 마! 지금아트 케! 르 아, 뉴우 <웃음> 아, 오케이. 안성맞춤. 자, 됐어 네. 근데 <웃음> 우리 안될 끝났어, 끝났어. 뭐 어려워? 이거. 아, 진짜 어려워, 이거 아. 아이 마 아이야 트. 아이 박스 아이 안성맞춤인가? 다시 아성 아이, 아. 성. 아이. <웃음> 맛 아이 충 아이 아안아성왜두 아. 글자야? 첫째 글자 <웃음> 어네 글자 안성맞춤 밑에 박스? 밑에 박스? 자, <웃음> 아, 아, 아, 오케이, 선 박스 야, 진짜 안들어 박스 아. 아. 박스 하지말지 바꿀까? 바꾸자 어. 강력 접착 나도 나야 이거 안 되겠네. 어, 어, 어. 어. 아니 이거 너무 편향된 거 아니에요? 아야 아니, 우리도 어렵어. 왜냐? 형아 다섯 글자야 제발 강력 접착. 자, 다섯 글자 강력접착제. 오케이, 다섯 오케이, 강력. 말로? 말. 모르겠어. 모르겠어. 어떡하라고 나보고. 모르겠어. 모양모르겠어 <웃음> 어, 진짜 모르겠어. 어. 응.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웃음> 자, 오케이. Okay. 크게 하면 안돼 아, 되지, 됐다. 이거, 내가 모르겠어. <웃음> 르 써. 모르겠어.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놀라> 예, 예, 예, 예, 예. 장. 장. 판. 라라라라 천. 라라라 기! 기! 장! 장! 판! 판! 전기장판! 우! 아, 좋네. 아싸. 기! 장! 판! 전기장판. 정! 기! 자! 밧! 어, 잠깐. 저발음이 틀려. 와! 어? 발음이 틀려요. 전기장판이 어딨어 가데 나오려. 정다 나오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왔나, 왔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웃음> 다음. 아, 이거 어렵다. 작심삼일. 어렵다. 한번삼일밖에못 어, 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 작심 아, 그거 설명하면 안 되지. 삼 일. 작심삼일? 어. 음. 작! 작! <웃음> 심! 삼! 일! 작심삼일! 오케이 고추잠자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네글자가 다섯 글자였어아 너희 답답하고 다, 다 바꿨다, 야. 오점 걸고 마지막 한번 해야 돼 이거. 아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 어 아, 어려워. 안 들려. <웃음> 자, 어, 네. 바꿔봐. <웃음> 007빵. 야, 야, 그, 모, 그 모음 똑같은 게두개 나오는 것같다 어, 어려워. 어, 어려워. 응, 응, 0, 0, 0 0 7 007빵! 007빵! 007빵! <웃음> 007빵! 0공칠빵 <웃음> 잘맞잘맞춘대아 내가, 내가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그지? d a 머신. 딸기 먹기? 어, 야 잠깐만, 오. 가까이 좀 그만 와봐. Dancing 네. 딸기 먹지야? 아, 딸기 먹기. Dancing m a c 딸, 날, 기, 이, 먹, 병, 별, 시. 어, 딸기 먹기. 뭐 날이 뭔데? 딸기 먹기. <웃음> 달이 이뭐그뭐뭐 뭐지? 달이 뭐지? 달이 뭐지? 아, 달이 뭐지? 달혀뭐르달다 뭐지? 아, 달이 이거할수이을 거야. 이 달이 달이 뭐달달려라 달이 뭐달려라 달력해 방탄 달려라 아, 달력해 방탄. 방탄. 방탄 그렇지 달려라 방탄 오케이 오케이 달려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여라 방탄 달려라 방탄 달여라 방탄 맞았어맞았어 블루베리 아 빌루베리 어, 그러니까 e b e r r y 요잖아요 블루베리 빌루베리 빌빌빌빌빌빌빌 r 빌빌빌빌빌빌빌빌 r 빌빌빌빌빌빌빌 e 빌빌빌빌빌빌빌이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러 래러필우 피로 너 뭔데 <웃음> 뭐필필우배기칠전팔기와와 <웃음> 대박이다 진짜. 끝. 정팀 형님. 야,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전국이 컴퓨터를 누가 갖냐를 정해야 되죠. 그렇죠. 제가 어느 팀인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가! 같이 쳐요, 같이, <웃음> 같이, 같이 쳐요. 드립니다 나도 치고 싶은데 나 누구 팀인지 궁금하단 말이야. 오늘의 우승 소감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저저 산을 가려고 했는데 진짜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근데 저 말고 저 말고 또 누군가 누군가 어떻게 보면 산보다 더 오래 걸리는 바다를 간다는 사실이 바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해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슈가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 휴가. 맨날 벌칙거리, 단가를 지불하는 다아가야 갔으면 좋겠다. 자, 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소감. 아, 저는 오늘 그냥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네. 게임 했습니다. 게임 했어요. 자, B 씨 소감. 전 산과 바다 중에 산이 더 좋습니다. 아,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벌칙이 있으면 무조건 산을 보내겠습니다. 근데 바다 중요한 거 제일 좋네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어쨌든 오늘의 MC 지인과 함께한 방탄 골든벨 어떠셨나요? 아, 아 어더팔이 형, 진영이 누구 팀인지 알고 싶네요. 야, 아마 진영 오늘 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저, 저, 저 너무 너무 고생했고. 아, 일단 뭐보다 아, 궁금한 게 진영이 어떤 팀인가인 것 같아요. 네. 진영 앞에 서시고 저희가 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진영이. 가 네, 바꾸기 찬스 있나요? 잠깐, 잠깐. 자, 진짜 보자. 궁금해. 에? 아니, 야냥 바꾸기 찬스 아, 하려면.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펼치고, 펼치고 바꾸이 찬스 아. 해야지. 아, 근데 근데, 근데 형 그냥 이대로 가요, 그냥. 이대로 가, 그냥. 아, 진짜? <웃음> 아니,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아무 <웃음>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왜. 이대로 가면 제지 그대로 가요. 아니, 진영이 고생하기는 생각인데. 아니, 아니 아, 형 그냥 솔직하게 바꿔요. 바꿔요. 아, 진영 너무 고생했는데 바꾸라고 얘기해요. 아니, 궁금해. 아 근데 아니, 이거는 그냥. 잠시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고대로+ 고대로+ 고자 자. 형이 펼치세요 가져와서 아. 형 가져와서 펼치세요 아지안 봤어 예, 아직 안 봤어 빨리 가져가 아직 안 봤어 아니, 아직 안 봤어 아니, 빨리, 아니, 빨리 가져가. 아니, 아직 안 봤어 아 빨리 안 봤어 자 이제 안 봤어 자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자아제안 봤어 자 이제 안 봤어 자 이제 안 봤어 자 이제 안어자 이제 어 이제 안 봤어 자 이제 안 봤어 자 이제 안봤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아,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방시이님 감사합니다 월치가 어떻게 해요 월치 아, 아, 메인은 저쪽이고 네. 네. 네. 안 내면 신거 가위가 예뻐 가위가 예뻐 아, 아, 아, 아, 아. 아. 남자아 넌 진짜 필요 없지 않아 아, <웃음> 위 지세요 이번엔 야. 2등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바다 가서 맛있는 맛있어. 거 유지야. 먹고 개인적으로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너가 되게 기대하고 있어. 근데 알죠. 저안 걸리는 거. 자, 갑시다. 너는 오늘 모를까요? 두 명만 가요. 세, 다 등을 마주 데리고 써주세요. 가위바위보. 자 갑시다. 바꾸지 마라. 자, 정면 보세요. 정면 보세요. 바꾸지 마. 정면 보세요. 가위가위바 고석이형 나와요 왜 나와? 아니야, 아니, 계속해, 계속해 우와, 다다 우영아, 이틀다 이틀이다 가자 같이 갈래요? 아니야, 아니가다 아니, 아니. 같이, 갔다. 같이 갔다. 네, 한다, 한다, 한 지금 추가! 추가 칸에 박수 시죠 여기는 슈퍼컴퓨터, 여기는 바다 입수. 저기는 슈퍼바다. 어, 돌바다 어, 입수. 요즘에 혼자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맞아. 이렇게, 이렇게. 진짜 그렇게 양양으로 가고 싶다. 고 어. 그걸 또 저희 달려라강탄이 보내줍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달려라박탄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달걀한, 달걀한. 합니다. 주가가니 등산 등산. 와 진짜 감사. 아. 난잘 피해 간다고. 우동 한 그릇. 아 클래식한 작품이요. 나 네. 이걸 다시 읽고 생각이 많졌어 1972년 북해정이라는 한 음식점에서 신년을 맞아 한 어머니와 아들들은 식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동을 한 그릇만 시킬 돈만 있어. 결국 셋이서. <웃음> 한 그릇을 나눠 먹어야 했는데요. 그걸 본 주인 부부는 딱한 마음에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1.5인분을 그려줍니다. 그 이유는 혹여나 두개 내지 세 개를 줬을 때 피, 이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라걸걱정해서는데요 결국에는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 아니라 다를까 성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들의 의사가 되고 돌아옵니다. 기모노를 입고 돌아와요. 이 일본 작품이더라고요. 그때서야 4인분을 시켜 먹으면서 작품이 끝이 나는데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 원래 제목이 우동 한 그릇이 아니에요. 뭡니까? 랍스터 뭐, 안젓시 조사해본 결과 일본에서 연말 신년을 맞아 먹는 국수는 우동이 아닌 토시... 잠시만 토시코시소바라고 합니다. 소바, 소바. 그래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우동이 그게 먹고 싶어요. <웃음> 우동, 우동, 우동. 우동은 왜 우동일까요? 우동. 뭐. 뭐든 좋다, 먹고 싶다, 배고프다. 근데 다이어트해야 내일부터 다이어트해야지. <웃음> 오늘까지만 먹자. <웃음> 가 그치 어? 저걸리세요 그거 아시